아니야 이거. 아, 나 고장 났어. 저저 베디도 똑같네. 해봤어. <웃음> 너무 작아. 또 뒷북치는 온다. 아. Huh?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Thank you.